피처리네신동 피시방. 정답. 정답. 신동. 정답. 정답입니다. <웃음> 진짜? 아, 진짜? 진짜? 야, 딱 봐도 안 돼. 나, 나, 아 <웃음> 야, 나잖아. 이 나야, 고 야, 누가 나도 <나간다>. 낫 <웃음> <웃음> 자, 다음 갈게요. 같기도 해. <웃음> 아, 하나, 뭐, 뭐, 아, 둘, 셋. 아, 둘, 셋. 오? 어? 어? 어? 채원. 어, 채원. 은혁 선물. 우와! 정답? 어 진짜? 진짜? 정답. 와! 일점. 일점 자 갑니다. 네 다음. 어 진짜 어려워. 짠 짠. 어 최원. 최원. 예성 선미. 진짜. 어 나도 맞췄어 예성 선예성. 와. 너 짱이다 이정. 윤슬미 짱이다 이점아 <웃음> 슈퍼주니어 <웃음> 멤버들만 나오는 <나오려면>? 거야? <웃음> 아, 그런, 그런 거 같은데. 진짜요? 자 갑니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채경! 아, 채, 채경, 김청. 나조 조건 점이 세요 <웃음> 너무 점이 뭐야? 정답. 아, 너무 여기 점을 아, 점이 남... 여기 있어가지고. 야 뭐야? 금 아, 갑니다. 잠분 있다 나가. 하나 둘 셋, 둘 셋. 채경! 채원, 야! 누구야? 채원, 채원. <웃음> 윤채경 언니. 오 아. 아 채경막 몰랐어요. 아아아아 채경막 몰랐어요. 누구니? 몰랐어. 누구니? 아니 <웃음> 언니잖아, 나도 더 눈썹만 봐도 언니고 눈만 봐도 언니. 몰랐어요? 어머, 저뮤직뱅 어, 야, 너머리숱 진짜 많아. <웃음> 야, 머리숱 숱 좀, 야, 숱좀 쳐야겠다. 뭐야? 누구야 했다? 야, 이건이건 이건 하나, 둘, 셋, 둘, 셋. 어? 어? 아. 어? 이거 공상. 아니야, 너좀 닥쳐봐 이거는. 체경 <웃음> 뭐야? 체 이거는 쉽지. 시청. 어? 오, 오. 음, 나도 우와. 이거 누군가 있어. 뭐야? 잠깐만, 뭐지? 야 이거 일지 머리, 머리 때문에 머리 때문에. 아, 야, 나 이렇게 생겼어. <웃음> 와우, <웃음> 와우. 자 우리 현재 스코어 한번 볼게요. 지금 대박. 자 본인이 몇 점인지 얘기해주세요. 최경이 <웃음> 2 점, 그리고 최원이 3점 그리고 예나 예나, 예나 지금이나 빵점. <웃음> 예나 라면 도 <더. 웃음> <웃음> 이길 수도 있잖아요 뒤에. 그렇지 아직 모르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하나 둘셋 셋. 최경 최경 누구야? 예나 천천 천천 천. 이제 예나 예나 예나. 예나 아무나 하나 둘 셋. 엑소 <웃음> 세원사 멤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 엑소 세형 진짜. 천천 천천 천. 광 천. 광이 너 광이야 너. 너 광이 좋아하냐? 눈매가 약간. 자채원이 특성 멤님 우와 진짜. 우와 어떻게 이렇게 잘 맞죠? 너 대박이다. 야너왜 이렇게 잘 맞죠? 내가 이 특성 멤님야너 우리 팬이구나. 근데 우리 멤버를 다맞는데 이건 성승헌이라고 했어. 이건 성승헌이라고 했어. 자. 야 이거 재밌다 하나 둘셋둘셋 둘, 셋. 채경! 채경! 이진솔 이진솔 아 잘한다 정답, 정답. 아, 저. 오 진솔이 막내 진솔이 저거, 저게 저 진솔이 안같아 예, 얘나 화났구나 아니 아니야 어. 더더 다와야 새우탕 찌그러졌는데 거의? 아니야 <웃음> 아니야 <웃음>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야아거우야 아이고 아니에요 자 승무복 생긴다 하나 둘셋셋 셋. 채경! 이난 그러네 어? 우와 반칙패 왜요? 왜요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<뭘>? 제가 <웃음> 제가 분명 제가... 체격하면 정답하라고 했잖아요 얘다 얘다 나 아, <웃음> <웃음> 나은 언니 정답! <웃음> <웃음> 그래 먼저 말해 언 그렇지 반칙이에요 <웃음> 맞아 먼저 말해 <웃음> 봤어? 왜요? 왜요? 자이 사진은 우리 곰상이에게 되게 좋아하시냐 나은이가 어. 어려워요? 하나, 둘, 셋, 둘, 셋, 아, 이거는 뭐? 체경. 체경. 최시 우와! 우와. <웃음> <웃음> 사진 너무 어망 거 아니야 이거? <웃음> 어, 이번 콘서트 <웃음> 아, 때네. 저게 되게 어 <웃음> 어둡게 나오지. 어려워. 야, 원래 애가 좀 어두워. 아. 자, 야 재밌다. 체경. 체경. <웃음> 동해 선배. 오. <웃음> 너 동해 <종이> 팬이야? <웃음> 어떻게 눈처럼? 아니, 아니래. 체경이 누구 팬이야? 진짜로. <웃음> 빨리 너내 팬이었어? 네. <웃음> 진작 잘. 세경이는 <웃음> <웃음> 태어나서 욕해본 적한 번도 없지. 네. 다시 한번 팀 이름 보였다고. 시. <웃음> 자, 아자 현지 주번 볼게요. 세경이 몇 점? 5 점. 우와, 5 점. 그리고 세원이나4 점. 1 점. <웃음> 원래 이게 고스톱에서 3 시서 <웃음> <웃음> 치면 3 점이면 나거든. 자, 고할 거예요? 고. 고. 아, 그렇지. 오케이. 못 먹어도 고지. 하나, 둘, 셋, 둘, 셋. 예. 네. 누야 어, 예나? 예나. 예나. 너네, 예나? 너네 멤버를 어, 몰라? 레이첼. 레이첼 예. 정답. 진짜? 아니 왜 뭐? 왜 모르는 거니? 채경이는 레이첼이랑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? <웃음> <왜네>? 왜? <웃음> 레이첼 왜? <웃음> 아니 근데 <웃음> 채경이는 왜내 팬이었어? <웃음> 아, 네. 갑자기 뭐야? <웃음> 뭐야, 뭐야. <웃음> 갑자기 뭐야? 나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이 있던가? <웃음> 매력이 있던가? 어떤가? <웃음> <웃음> 뭐야 궁예야 뭐야? 어, 네. 내 어떤 점이 매력이 있던가? <웃음> 얘는 <얘넨> 머릿속에는 <웃음>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. 네, 너날 때리겠다, 너날 너 때리겠다. 안안 너. 안 때리겠다. 안 벌써, 네. 벌써, 벌써 정답이야? 얘나, <웃음> 얘나 <웃음> 이러고 있다가 <웃음> 이러고 날... 저자를 쳐라! 하나, 둘, 셋! 셋! 아, 어? 어? 야, 얘힘 엄청 세! 아, 밀리는 거 뭐냐? 누구지? 진짜 모르겠는데? 힌트 좀 주세요, 힌트. 진짜 모르겠는데? 힌트? 우리는! 신하야! 신하야! 아, 신하야! <웃음> 맞아, 신하야! 신호, 우리는 신하야! 아무나! 안 기범. 나온 멤버, 우리 아, 멤버. 예나. 예나! 예나! 려학 선배님! 오! 맞아? 어, 기범! 야, 기범이 살피한 짓 언제든. 아, 기범이 잘 살고 있어. 기범이 잘 살고 있어. 환경. <웃음> 중국 가서 잘 살고 있어. 어, 어. 환경이 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. 누구, 누구? 강이. 강이. 아, 알겠어. 빠바바. 빠바바. 게임을 끝내줘. 영이 맞는 것 같아. 아니, 아니에요? 정답! 아, 영이었구나. <웃음> 아? 나도 몰랐어, 이거. 야, 이거 너무 사진 주온 아니야, 이거? 자 하나 둘셋아이고 어, 깜짝이야. 깜짝이야 예나+ 예나+ 예나+ 예나 그래, 그래서 누구+ 예나+ 예나 그래서 누구+ 야, 예나. 예나+ 누구 다른 사람 들구 예나+ 예나 누구+ 예나! 아나나구누원 예나. 어, 예나, 예나! 예나! 누구+ 누구+ 예나! 누구+ 누구+ 누구+ 누구+ 누 예나 구 누구+ 누구+ 누구+ 누구+ 누구+ 누구+ 누구+ 누구+ 누구+ 누구+ 누구+ 누구+ 누구+ 누구+ 누구+ 누구+ 누구+ 누구+ 누구+ 누 마지막, 마지막 입니다 맞히고 싶다. 자 현지스코 한번 볼게요. 마지막 문제. 자 최경희. 쿠이야, 다섯 개. 오 나도 사야. 사. 5대4대4. 자, 대 4. 그러면 저 마지막 걸 2점짜리로 하자. 어, 마지막 걸 아, 2점. 아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맞아, 그럼 지금까지 레버. 게임 왜한 거지? 그룹이에요. 자, 마지막 2점짜리 문제. 이건 진짜 그냥. <웃음> 예상해봐. <웃음> 자, 나 이건 예상됐지. 어, 왜냐하면, 너네 멤버 아니면 우리 멤버야. 멤버 일둘 중에 하나잖아. 지금 안 나온 사람 딱. 규현 그리고 선배님. 그리고 너네 그? 멤버 중에 누가 안 나왔어? 저희 다, 다 나왔어요. 나왔어요. 아니, 뭐전 멤버라도. <웃음> 전 멤버야. 아, 아, 아, 전 멤버일 수도 있겠네. 어, 있을 수 있어? 어, 한, 몰라 이러면 기범이도 나올 수도 있어. 한 경기도 나올 수도 있어. 맞아. 몰려는 아, 거야. 하나 확실한 건다는안 나올 거야. 다는안 아. 나올 거야. 알겠습니다.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게임을 마칠 거 <후> <웃음> <웃음> 자, 하나, 둘, 셋! 외쳤어요나 있어. 예나랑 채원이가 더 빨랐는데 태경이가 팬이잖아. 아! 진짜. 뭐, 나 깜짝. 진짜. 구독 좋아요. 피처리네. 행동아. 비 c 방 Stylish on the outside. s, <S a Legion by Lenovo.